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남자에게 망사 스타킹을 신기고 채찍을 이용해서 괴롭히고 야한 옷을 입히면서 괴롭히고 하물며 남자를 임신시키는 기상천외한 광고를 하는 게임 궁전계 가히 마피아시티와 왕이 되는자 저리가라 수준으로 저질스러운 광고공세라 하는 게임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진짜 이 게임은 뭐하는 게임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게임에서 남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자, 남자를 괴롭히는 것까지는 예가 가도 남자를 임신시키는 반생물학적인 궁전계. 역시 처음 접속을 해보면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중국발 게임처럼 UI도 매우 조잡한 상태고, 나 중국게임이요. 하는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일단 네 가지의 직업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요. 음... 뭐 그래도 검사가 가장 멋져 보니까 검사를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차 본격적으로 게임을 레리하게 되면 게임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대충 상황을 살펴보면 게임의 스토리는 중세시대의 중국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과 끝없는 정치질을 하는 그냥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중세 궁전 내 정치질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산용 게임의 특징이 뭡니까 닥치고 일단 전투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뽑기로 강력한 영웅을 뽑고 각가지 아이템들을 입혀서 전투력을 올리고 플레이어들과 끝없는 경쟁을 이어나가면서 전투력을 올리고 그걸로 랭킹맥 이고 vip 시스템 들어가고 과금에 과금에 과금이 판을 치는 그런 게임 당연하게도 이런 게임을 기대하고 게임을 플레이해봤지만 이 게임 뭔가 이상합니다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흔한 전투조차 지르지 않고 황제와 달달하게 꿀떨어지는 소리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충 텍스트로 때운 그런 스토리가 아닌 모든 캐릭터의 대사에 풀 나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캐릭터마다 감정선도 잘 드러나고 연기력도 훌륭한 높은 수준의 성우를 쓴듯 하고요 우려했던 저질스러운 게임 광고와는 다르게 오히려 게임은 아주 멀쩡한 수준 아니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는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메인 캐릭터를 레벨업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그냥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등장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캐릭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스토리형 아니 미혼식 게임이라고도 봐도 무방 할 정도로 멀쩡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국 게임을 번역해서 가져온거다보니까 번역은 잘 되어있는데 줄맞춤이라던가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이를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게임을 진행하면 어느 순간 게임의 시나리오 패키지를 따로 다운받아야 할 정도로 이 게임은 그 어느 게임보다 스토리에 강력한 비중을 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메인 스토리를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중국발 게임처럼 쓸데없이 할수 있는게 이거저거 숙제들이 많이 존재하긴 합니다 강화시키기 레벨업시키기 아이템 장착시키기 스킬 레벨업시키기 보석 장착하기 더 높은 등급의 영웅 뽑기 자동 전투 등과 더불어서 음.. 그냥 어디선가 봤.. 것보다 퀄리티가 부족해보이는 전투는 아예 전투 스킵이 가능할 정도로 게임에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고 하물며 유저들끼리의 전투도 스킵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수치 계산 싸움에 불과한 기초적인 전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브 퀘스트나 각종 컨텐츠 들은 확실하게 부실하다 못해 그냥 명분만 들이밀 수 있는건 다 때려 박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완성도도 떨어지며 아무런 성의 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파 퀘스트도 그냥 10번만 시키는 대로 왔다 다 자동으로 진행하면 클리어가 되는 수준이고요 자원이나 전투력 화폐 아이템들도 역시 중국 게임답게 쓸데없이 수치들이 높으며 대부분의 아이템들의 사용도 원클릭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귀엽다고도 볼수 있는 볼꼬짓기 독약풀기 이간질 하기 무난 인사드리기 등등 이게 rpg 게임인지 정치질하는 미연식 게임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정치질을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오히려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물론 여타 중국게임들처럼 vip 시스템도 존재하고 자금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페이 투윈 시스템이지만 게임 내 캐시 재화인 금괴 같은 경우도 게임을 플레이하기만 한다면 퍼주는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사용처들 또한 다른 게임들처럼 이용에 제한을 두지도 않는 그런 게임입니다 더불어 개발자가 그냥 자기 취향을 다 때려박는걸 원했는지 귀여운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저택을 프리하게 꾸미며 다양한 자원도 채집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홈 시스템도 존재하고 마치 인스타그램 마냥 게임 내 내용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들과 하트를 주고받고 댓글을 나눌 수도 있고 자신의 태그도 만들 수 있는 작은 sns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캐릭터를 성장하는데 필요한 과거 시험같은 것이 한국사 퀴즈로 이루어지는 등 상당히 이상하면서도 괜찮은 게임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게임이죠 물론 전체적인 게임성은 그냥 중국발 양산형 게임에 미연씨를 조금 얹어놓은 웹게임 수준의 허접한 게임성이긴 하나 그래도 봐줄만한 스토리라인에 다양한 성우를 사용하여 스토리의 퀄리티를 올려 마치 한 편의 소설을 플레이하는 듯하게 만들어 선택지를 주는 미연씨 같은 스토리 위주의 플레이 방식은 주요 고객층인 여성들의 마음을 저격하기에 충분하였고 실제로도 게임내에서 여성들이 많은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물학을 초월한 저질 광고를 해대는 그런 수준의 게임은 아니라는 것에 진짜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쯤 되면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아니라 이런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 대행사들의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꺼내보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이건 대체 어디가서 배우는 마케팅인지 궁금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게임 개발사들보다 광고 대행사들이 더 문제다 아니 자사의 게임을 이렇게 광고에 대고 다니는데 개발사 측에서는 컨펌도 안하나